중요한 부분은요 따님이 원 저작자에 전혀 동의받지 않고 책을 출간을 한 거고요 항의를 받자 그때서야 비로소 사과를 하면서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 나는답니다 만약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따님이 왜 사과 합니까 후보자 장녀가 수학 교재를 출판을 했어요 아마존이라는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 판매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적에 실려있는 내용이 다른 사람의 것을 거의 그대로 갖다 썼다는 라 의혹이 제기됐고 후보자도 해명을 하면서 어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거, 동일한 거 인정을 하는데 이원 저작자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맞나요? 이게 수학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저작권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문제 원 저작자 두 명의 동의까지 받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소신 없다라고 해명했는데 맞냐고요? 예, 그거를 전화 연락해서 이런 이런 취지를 하고 있는데 괜찮겠냐 해서 본인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으셨으니까 예. 다시 한번좀 여쭤보겠는데요. 애초에 그 이북 형태의 수학 교재에 대해서 논란이 되자 보도가 저렇게 됐어요. 원저작자 두 명의 동의까지 받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소지는 없다라고 보도가 됐고 저희가 된 입장문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지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어예 저렇게 답했습니다. 네 그렇죠. 저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죠?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출간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출간할 침해 때가 받... 아니라 최근에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받았다. 예. 최근에 동의를 받았다. 처음에 예. 출간할 때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렇고 며칠 전에 받았다. 며칠 전에 받았다. 예. 예. 실제로 저희가 제보자로부터 전달받은 메일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렉스와 그의 슈퍼바이저가 자기에게 메일로 회신을 보내서 사과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저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따님이 뭔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어, 이원 저작자인 아랍에미리트의 수학자가 이게 뭐 하는 것이냐라는 항의성 메일을 보냈고 그 항의성 메일을 받자 거기에 대해서 답 메일을 보내면서 사과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제가 오한메일이 아니어서 저 이메일은 제가 처음 봅니다 근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저분이 어, 이 저작권을 그, 그 책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줬기 때문에 지금 아마존에 보면은 이분 이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원저자의 이름까지도 거기에 지금 넣어서 게시, 그 게시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요 따님이 원저작자의 전혀 동의받지 않고 책을 출간을 한거고요 이후에 어, 항의를 받자 그때서야 비로소 사과를 하면서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 나눴다는 거예요. 저기 보면 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과를 하는 메일을 보냈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을 못했는데 뭔가 협상이 이루어져야 될것 같다라는 문장도 있어요. 문제가 충분히 될수 있을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로 나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항의를 했고 그제서야 저작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저작권 위반 행위가 있었다 명백히 그것을 저작권자가 항의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위원님 저 네. 책은 그게 비영리 목적이라면 써도 된다는 전제가 있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제 딸이 그거 올릴 때는 이게 비영리 목적이라는 점을 명시한 상태에서 올린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작권 위반이다라고 단정해서 일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거기서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후보자님, 제, 저는 오히려 후보자님 말씀이 더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따님이 왜 사과합니까? 자, 그리고 따님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에요. 저희 메일을 보면은 알렉스 앤드허. 슈퍼바이저라고 되어 있어요. 엄마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뭐 엄마인지 아닌지 몰라도 여러 사람들이 검토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사과를 한 겁니다. 책임 있는 감독자도 같이 사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행위가 도덕적으로 뭐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어좀 지나치신 것 같고요. 오히려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사과를 하셔야 될 지점에서는 항상 나는 관여 안 했다라고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또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운 태도인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